안녕하세요 리선 드디 강좌를 하고 있는 에버먼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제가 요새는 이제 스냅을 여기저기 찍으러 다니고 있는데 아, 집에서 가까운 데가 선유도예요 그러니까 선유도에 굉장히 자주 간단 말이죠 자주 갔을 때 문제점은 선유도는 우선 풀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풀의 색깔이 피부에 먹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죠 자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컬러 레이어로 색깔을 칠해서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피부톤이 여기랑 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긴 밝고 여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색깔을 여기 칠하면 또 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냥 단순 세피아톤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렇게 대단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보는 거라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 녹색이 먹었다 싶은 부분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먹었겠죠 여긴 뭐 대충 안 먹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칠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부만 녹색이 먹은 피부만 따로 레이어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카메라오에 들어가요 참고로 요새 카메라로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들어가든 요새는 너무 느죠자 카메라 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셋 네번째 컬러 믹서가 있죠 컬러 믹서에서 여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휴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녹색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녹색이 사라져요 대충 피부톤에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어디를 잡느냐에 또 달라요 녹색이 심한 곳에 가서 잡느냐 아니면 뭐 덜한 곳에 가서 잡느냐 이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대충 피부톤이 됐다 싶으시면 그냥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분명히 안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그냥 근처 색깔로 칠해주세요 그래도 그나마 아까처럼 전체를 다 칠해야 되는 그런 끔찍함은 없으니까. 여기도 대충 이렇게 칠해주시고. 여기는 풀이 너무 가까워서 안 먹어요. 최대한 근처 색깔 잡아서 칠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따지면 일을 두번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그때그때마다 피부가, 아, 어, 여기는 피부가 안 맞네. 그러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는 거보다는한 방에 하시는 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들어 봤어요 원래 영상을 10분 이상 찍으라 그러는데 뭐 길게 얘기해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